2021년 6월 4일 여행 81탄 81탄 스타트 고. o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맛이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바로바로미 계십니까? 뭐야? 와, 뭐야 이거 잠깐. 오. 혼자가 아니 잠깐만요. 아, 아 누르지 마세요. 잠깐만요. 어. 어 잠깐만, 아, 와, 아, 와. 와, 와, 뭐, 뭐 하시는, 오, 와, 이게 어떻게, 와, 음. 여러분들 이번 그은 빠꾸 인정해 주십시오. 칼 때문에 위험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아, 나 이거 비잉 걸리면 안 되겠네. 저 땐데 여러분들 여기 다른 비지 분들 두 분이 오셨다가 비니가 걸리고 홀리고 오래가지고 자해를 했어요. 몸에다가. 뭘 원하시는? 우와! 돌리지 마, 돌리지 마. 카메라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그대로 가. 바로 확인 시켜드려. 실장님, 오해하시니까. 어? 어? 여기 왜뭐 여기 왜, 뭐왜 이래 도대체 여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진짜 타고 있는 게 아니라 기운이 너무 세서 눌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세도 너무 세요. 잠깐만 나보세요 예, 예, 잠깐만요. 저기 계신데, 여러분, 저기 잠깐만, 저기 저틈 사이 에누구있어 저기 안에서 누가 훔쳐갔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제발 뽀뽀 걸리지 마. 제발, 제발, 저 안에서 누가 훔쳐갔어요. 방금 어떤 머리 긴 여잔데. 나왜 이렇게 쫄았어? 아, 진짜. 하니까. 나왜 이렇게 쫄았어? 지금 요 안에 아휴.. <웃음> 이게.. <웃음> 까먹은 거, 까먹은 거.. 잠깐만, 잠깐만, 잠깐. 제가 이렇게 보이 <웃음> 저, 저, 줄 <죽기> 끼셨습니다. <웃음> 하지 마세요 <웃음> 와, 머 엄청 아다